반갑습니다. 언양의 산신 도령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아는 언어로 몇 가지 인사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Mountain God Boy. 신이만, 흥, 고, 신. 도령님이 이렇게 이제 신을 모신 줄 알고 예전에 알던 지인분이 전화가 오셔갖고 전화 점사를 본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도령님이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지인분이 어떻게 점사를 봐주셔서 깜짝 놀라셨는지. 제가 생판 모르는 분에게 점사를 보고 상담을 드리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알게 됐던. 연락을 안 하다가 검사를 하거나 그런 상담을 하게 됐을 때 사실 제 사람 마음으로는 조심스러운 게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할아버지를 모시는 입장이니까 해드릴 말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예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산항사와 인연을 맺고 이제 선생님 제자가 되고 실령님을 제가 모시게 되면서 그간에 사회적으로 알게 됐던 분들을 사실 연락을 많이 끊고 살았어요 왜냐면 사회에서 지내던 사람들 중에 좋은 분들도 물론 있지만 나와 좀 결이 맞지 않는 분들도 있고 내 상황이 바뀜으로 인해서 뭔가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에서 연락을 제가 인위적으로 안한게 있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유튜브를 올리고 영상을 올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하나 왔어요 따라라라 남자분이신데 아예 여보세요? 누구시죠? 아예 혹시 누구누구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예 맞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그랬어요 이유는 제가 핸드폰을 좀 자주 망가뜨리는 편이라 초기화가 되면 전화번호가 빵 하고 날아가요 복구를 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희한하게 또 연락처가 몇 개씩 빠지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연락처가 군데군데 없는 게 많거든요 근데 아니나다를까 그 없는 연락처 번호로 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밖에서 알고 지낸 지꽤 됐었던 그런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남동생이었어요 사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사실 지내다 보면 연락을 안 하면 서로 멀어지죠 그런데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찮게 영상이 딱 올라온 걸 보고 거기 번호도 딱떠 있잖아요. 뭐010 땡땡땡땡땡땡땡 <웃음> 딱떠 있으니까 어? 이거 뭐지? 그래서 전화를 해봤대. 아니나 다를까? 맞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저도 반가운 마음에 연락을 받았음에도 이게 사람하고 얘기할 때 예전에 내 신분이랑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부 전화 감사하고 고맙다. 그런데 내가 지금 실령님을 모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는 정확하게 점사를 해서 이야기해줘야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내가 점사비를 주겠다. 그래서 점사 예약을 하고 점사를 봤죠. 근데 제가 그날하고 다음날은 손님 스케줄이 꽉차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보진 못했죠. 저는 전화점사를 보기 전에 이제 법당의 할아버지한테 이제 저희 할머니한테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아몇날 며칠에 어느 신도분이 오셔서 전화점사를 보십니다. 제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 봤자 저희 할아버지 도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원력으로 정말 잘 좋은 말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면서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는 제가 법당기도도 하면서 저녁에 이제 산항사 출퇴근 철야기도를 할 때였어요. 뭐 금토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3시간씩 기도를 갔다 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8시가 넘어서 제가 산항사로 가려고 저의 이제 자가용 자전거를 끌고 부랴부랴 이제 산왕사에 갔죠. 땀 삐질삐질 흘려 가면서 산왕사 가서 이제 씻고 몸 당장 하고 산왕사에서 기도를 했어요. 산낭 대신, 산낭 대신, 산낭 대신 하는데 눈 감고 하는데 뭐가 살짝 보여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명확하게 뭐가 보이는지 몰랐는데 왠지 눈 감고 집중을 하면 더 선명하게 할아버지가 보여주실 것 같아. 그래서 다시금 눈을 감고 계속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철야기도할 때. 북을 치잖아요. 그 북을 치는데 그 북이 보여요. 처음에 북을 근데 치지는 않아. 그냥 북이 하나 딱 보여. 그래서 내가 철야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그북 소리만큼 기도를 잘 하라는 의미에서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건가 싶었어요. 처음에는 해석이 잘안 됐어.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눈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다시 이제 사랑 대신 사랑 대신 사랑 대신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부채꼴로 된 뭐가 하나 딱 보이네 자세히 보니까 우리 그 선비들이 쓰는 부채 있죠 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는 그런 부채가 딱 보이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부채 보면 그 부채 살이 있고 거기에 종이라든가 천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부채질하면 바람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시원해지는 건데 부채 뼈대만 있고 부채 그 살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없는 거야 아니 이건 뭐지? 부채인데 왜 부채 살이 없어? 근데 이제 본 거니까 아, 이따 기도 끝나면 까먹지 않게 잘 생각해놨다가 메모를 해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끝날 때쯤 딱 됐는데 왼쪽 편두통으로 빵! 뭐가치는 것처럼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거 있죠? 찌르는 느낌으로 계속 여기를 찌르는 거예요. 이쪽 콕콕콕 찌르니까 와 머리가 진짜 깨질듯이 아픈 거예요. 이거 뭐지? 뭐지? 아 머리 너무 아프다. 그래도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니까 3시간은 꽉 채워야지. 그래서 심흡 한번 하고 법당을 딱 향하고 다음날이 됐어요. 당시까지는 제가 어떤 이유에선지 몰랐지. 그리고 스케줄이 딱 시간이 돼서 그 며칠 전에 전화 연락 왔었던 그 친구하고 점사를 봤어요. 점사를 봤는데 아이고야 이게 말귀가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예, 기도를 이제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우선 했죠. 본인이 절을 다닌대. 그래서 절기도를 일주일에 한번 다닐 수 있으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꾸준히 다니고 초도 밝히면서 정말 치성을 많이 드려야 된다. 넌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맞다고 어그 친구가 저한테 선배라그랬었거든 선배 말대로 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도 많이 얘기하는데 아우그 얘기를 하냐고 그 얘기를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남들보다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이 해야 된다 너 자칫 잘못하면 집에서 가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풍파라는풍파를다 겪은 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쪽 길을 가야 되는 서글픈 상황이 될수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전화하다가 헐 이래요 잘못해드리니까 헐 그러잖아 헐 왜?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이제 아는 친구니까 왜? 갑자기 그랬더니, 아, 선배, 그, 사실은, 그더니 내가, 그, 저기, 춘천 쪽에 무슨 용한 무당이 있다그래서 점을 봤는데, 나는 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된 영웅인지 모르겠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신을 받았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까지 됐다. 3년인가 4년 동안, 그쪽 밑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알고 보니까 그거야 제가 3년 4년 전부터 연락을 끊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시기 즈음에 걔도 뭐 저랑 친하니까 저는 그냥 걔라고 했어요 그 친구도 그쪽 길에 접한 거지 그래서 신의 길을 갔는데 본인이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네. 저희는 밥 먹는 횟수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점사도 많이 봐야 되는데 기도도 잘 못해 그리고 점도 제대로 보지 못해 본인이 버티지 못한 거지. 그래서 그쪽 길을 접고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어제 저녁에 제가 봤었던 게딱 떠올라요. 근데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사실 너랑 점사를 보기 전에 전날에 북을 보여주고 부채를 보여줬다. 그래서 난왜 그런가 했다. 근데 지금 보니. 부그 치는 거고 이제 부채를 잡는 거는 딱 무당의 길을 가야 되는 건데 부채 살이 없으니 제구실을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무당을 해도 제대로 빌어먹지 못하는 팔자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때도 내가 무속인을 가봤지만 나는 이쪽 길갈 자신도 없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빌고 닦아가지고 가족 성불, 일신 성불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웠던 거 그거예요. 사람 마음이란 게참 얄궂은 게 그렇게 자기가 알겠다 하면서도 실행을 못해. 그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통화가 끝을 때쯤에 계속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아이고 머리가 찌끈찌끈찌끈찌끈찌끈 그래서 내가 전날에 머리가 아픈 게 오늘 점사보는 그 내용이 이래서 알게 된 거구나. 이게 확 와닿았죠. 그래서 아, 우리 할아버지 정말 감사드리고 내가 법당에서 기도할 때든 사랑사에서 산신기도를 할 때든 신명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손님이 오시기 전에도 정말 이런 거를 알려주시는구나 싶어서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양의 산신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